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한 청와대 설명과 달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일 양국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본도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국가 간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의 재산인 사모펀드와 운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하려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일 전국 전주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클릭나우 제주가 방송됩니다.